20번 옹다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악보는 우리 학생과 악보인데이 아이처럼 a 현의 0번, 1번, 0번, 1번 다음에 음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눌러지니까 2번, 1번, 0번 이렇게 메모를 한 다음에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처럼 바리에이션 1, 또 밑에 바리에이션 2가 있죠? 이 공부를 연이어서 할 것입니다. 네, 앞에서 원래 오리지널 멜로디에다가 리듬을 좀 변형해서 하는 건데요. 직접 연주를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레이션 여기는 활 중간만 사용해서 해 보겠습니다. 셋. 네. 쉬고 바로 바리에이션 툴을 해보겠습니다. 발의신이 끝났습니다.